안녕하세요 머릿속에 오로지 소아임당 생각뿐인 포채tv입니다 저는 다음편 예고를 볼 때마다 조마조마합니다 혹시나 소아임당이 개과천선을 해서 그동안의 잘못에 대해 그냥 넘어 가지는 않을까 하며 숨죽이고 지켜보는데요 다행히도 우리의 소아임당은 항상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전혀 정신을 차리지 않고 한결같이 못된 마음이라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 소아임당만큼 나쁜 짓을 벌이고 있는 캐릭터가 있죠 지동이는 강력범죄의 수준이기 때문에 제외하고요 오늘은 선재엄마 장서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선재엄마는 아들들에 대한 집착이 심하죠 본인의 욕심으로 희재와 선재의 불행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의 착한 해이에게까지 피해를 보게 만들었죠 선재엄마는 이런 악역이긴 하지만 수아임당과는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 본질의 태도인데요 수아임당은 평소에도 갑질이 몸에 배어 있어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기본적으로 심성이 바르지 못합니다. 반면에 선재엄마는 비록 자식들과 회희에게큰 피해를 입혔지만 회사에서 부하 직원에 대한 태도와 남행선 가게에서의 모습, 그리고 결정적으로 처음엔 수아임당의 올케어 반모략을 거절한 것들을 보면 기본 심성은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물론 선재 엄마의 나쁜 짓을 옹보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반성이 없을 수아임당과는 달리 선재 엄마는 결말에서 진실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교무부장에게 독서시험 자료를 빼돌렸다는 것에는 자의보다 타의에 의해 밝혀지는 상황입니다. 자백하기에는 조금 늦었죠. 그렇다면 선재 엄마가 용서를 구해야 하는 일은 바로 올케어반 선정 비리입니다. 선재엄마는 남행선을 찾아가서 시험 자료 유출 때문에 헤이가 고통받는 것에 대한 용서도 빌고 울케어밤 비리가 있었고 본인도 그 모략에 대해 찬성했다는 자백까지 할 것으로 봅니다. 착한 남행선은 그래도 지난 일까지 진심으로 니우치고 용서를 구하러 온 선재엄마를 내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원망을 하겠지만 결국에는 남행선은 선재엄마를 안아주며 용서해주겠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선재도 처음에는 엄마에 대한 실망을 하겠지만 그래도 엄마가 진실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에 이해를 할 것입니다. 선재 엄마는 지난 일에 대한 반성을 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이제 선재와 더 가까워 질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재 엄마는 자백으로 더 좋은 일이 생기겠지만 수아인당은 끝까지 잡아대다가 다른 엄마들의 폭로가 이어지며 나락으로 떨어지겠죠. 결말에서는 통쾌한 사이다 전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음씨 따뜻한 남행선 가족의 행복을 응원하신다면 포채TV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